이제 그 상의를 보면은요 상의를 고칠 거예요 네. 어깨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어깨 크고 소매 기장 크고 그래서 옛날에는 소매 부리가 6인치였는데 6인치에서 6인치 반이었는데 요즘은 5인치 반, 5인치 4분에서 그렇게 입습니다 통도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여기도 줄일 거고요 여기 보면은 어깨가 커서 이만큼 줄일겁니다 어깨를 줄일건데 지금 보면은 이 손님은 지금 어깨가 보면은 하견이라 그래요 이걸 하견 어깨가 많이 처졌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견이고 이게 중견이고 이게 하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패드가 아주 얇은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좀한 1cm 정도 된 걸로 패드를 넣어줄겁니다 사이드로 해서 줄일거예요 뒤품을 항상 줄일 때는 이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기쁨이 크다고 이렇게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손이 앞으로 안가요 항상 양복을 할때 기쁨은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여기에서는 한 1.5cm 정도만 줄일 겁니다 더 많이 여기까지 줄여버리면 옷이 불편해서 나이가 못 있습니다 그점을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리선 그리고 이 상동도 좀 줄일 건데 상동은 이쪽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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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야물재단이 지금 이 핀을 이렇게 꽂아 놓은 것이 이만큼 줄인다고 꽂아 놓은 것이 이만큼 줄일 거라고 꽂아 놓은 데 이만큼 지금 줄일 거거든요 이렇게 줄일 건데 여기가 지금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너무 커가지고 이걸 약간 찝었습니다 원래는 이 찝으면 안 돼요 여기를 타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해서 줄여야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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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를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제가 핀을 이렇게 집어 놨습니다. 이만큼 줄일 거라고 어깨를 암호를 이렇게 앞쪽에도 좀 줄이고요. 옷이 너무 커서 앞쪽에도 줄이고 어깨도 줄이고 뒤품도좀 줄이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꽂아 놓은 겁니다. 잘될 때는요. 이 학생은 여기는 지금 돌아가는 데는 이 선이면 충분하고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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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만 제대로 맞춰주면요 몸판 곡선하고 소매 재단할때 이 곡선하고만 제대로 맞춰주면은 소매가 제대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곡선이 조금 안나오기 때문에 조금 쳐주겠습니다 그래야 나온 드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켜는데 두개가 지금 한번에 표정을 하고 자르는 잘라, 게잘안 잘라지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 날씩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뒷품도 크기 때문에 뒷품도 지금 쳐내 주는 겁니다. 몸판은 제대로 안했고요. 이제 아무쪽만 찍는데요 지금 근데 이렇게 봤을 때이 선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대요 이렇게 박았으면은 이제 미싱으로 한번 박아줘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게끔 핀으로 지금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다 찍어 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이쪽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찍어 놨지 움직이지 말라고 이게, 이렇게 남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밑에서 밑가시가 받쳐줘야만 이렇게 딱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려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항상 핀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이렇게 찔려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단했을 때는 미싱으로 한번 박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박아왔잖아요,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까 미싱으로 한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지금 보면 크잖아요, 지금. 우란를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다 하고 이렇게 봤을 때요 여유를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요 지금 이렇게 <웃음> 뒤집었을 때. 자, 암홀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붙이기 전에, 다이즈를 지금 두꺼운 걸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잘라졌잖아요. 미리 싹따듬어줘야 됩니다. 아무 테이프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안 늘어나고 이쪽에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아무 테이프가 쳐져 있는데요. 아이롱을 밀고 가면 안 됩니다. 아이롱을 위에서 눌러야죠. 자르다 보면은 중앙하게안 잘립니다. 다듬어 줘야 돼 항상. 곡선 제대로 나와야 되고요. 여기가 심지가 안 붙어있으면은 여기랑 여기하고 여기하고 심지가 안 붙어있을 경우에는 심지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매달 닿을 때 조금 편해요. 이게 지금 심지를 안붙인 상태에서 소매를 달잖아요. 거기가 찌글찌글 합니다. 파카링들어가는처지이아무테이프를 붙여주는 이유는 소매를 달면서 몸판에 타카랑이 들어가지 마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바로콜을 쳐가지고 오바로콜을 쳐서 한번 이렇게 박아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몸판으로 박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가로크림라 가지고요. 한번 박은 다음에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소매를 달려면 아무리 몇인치나 나가는가를 봐야 되겠잖아요. 그 암몰을 소매에다 맞추려면은 1 2인치가 조금 안됩니다. 12인치 잡고요. 이렇게 오면은, 12인치. 14분의 3입니다. 14분의 3. 아무리아무리 아무리 14분의 3. 항상 하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소매를 재단하면 됩니다. 지금 손매통이6인치예요 6인치에서 소매통을 조금 줄겠습니다 이 요즘은 소매통을 소매부위를한 5인치 반 정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줄일 때게 밑에는 줄이되게 이렇게 가면서 위쪽에는 손을 대지 말고요 이렇게 잘된다고 합니다 되게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몸판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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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통이 크고, 그래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암을 재단할 겁니다, 이제. 소매 기장을 지금 줄일 거잖아요. 1인치를 줄일 겁니다, 소매 기장을. 소매 기장을 지금 1인치를 줄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지금 빼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려가지고 같이 자르면 되겠죠. 이, 이 상태에서 그려면 됩니다. 시즈 포함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려가지고. 잘라낼 건데요. 같이 잘라내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손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오른 팔을 조금 적게 할 겁니다. 우측 팔을. 지 이렇게 그려서 저 위에다 놨거든요 그럼 똑같이 잘라내면 되겠죠. 똑같이 두 개를 팔이 정상인 사람은 근데 잘라낼 게 원래 그린 선 지금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그려면 곡선이 안나오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 암홀 밑에 곡선이 나와 줘야만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체 입니다 이렇게는 그래서 이렇게 좀 쳐낼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이저를 하면서 이렇게 서 원래 그린 선에서 좀더 들어가게 그리고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곡선이 들어갔죠 이렇게 그리고 그, 이제, 암홀 선이잖아요. 개드이 밑에. 이 선이 둥글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그린 선보다도 그 안쪽으로 따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원판에서 재단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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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노이관을 그...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죠. 여기 화살표가 여기가 있으니까, 화살표에서 이렇게 났을 때, 이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 내가 조금 지금 남잖아요. 지금, 조금 더 쳐주겠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안 맞으면 은 소매가 아무리 잘달아도 웁니다. 이제 곡선이 지금 정확하게 떨어졌잖아요. 이 소매 닿으면 은 소매가 정확하게 아파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는데요. 오라지 잘려내야 되는데 가 많이 나오면 안에서 채입니다. 섬의 산을 표시해야 되겠죠? 흡 많이 넣어주는거죠 여기는 넣을 수 있는데만큼 다 넣는거죠 겹치지 않을정도 사이벌을 지나면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거든요. 겹치지 않을 정도로. 겹쳐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스드 정도면 잘 잡힌 거죠 지금. 약간이 괜찮습니다. 면 한번 핀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아, 여기가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송매산이은 나중에 헤드 달때 생각해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래서 달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소매 이동선이 있는데 쪽, 있는 데쪽 있는 쪽여기를 이제 맞춰서 올라가는 거죠. 이동선이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동선이 이동선하고 소매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면 소매 돌아가는 선하고 몸판 돌아가는 선하고 똑같이 재단했기 때문에 얘가딱 맞겠죠 돌아가는 선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들었을때 정확히 맞습니다. 약간 좀 맞는 것도 같은데. 여기는 학한행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학한행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나머지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남잖아요. 이쪽은 더 남고, 이걸 안 3회를 박으면서 싹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비판당 박아야되겠죠 큰 경우는 또 뜯다 박을 수가 없잖아요. 뜯다가 박으려면 힘드니까 늘 수도 있는데 안되면은 이쪽에서 약간 접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을 경우에는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약간 사물일 정도만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소매를 한번 봐봐야 되겠죠. 소매가 잘 달렸나 안 달린 거를 이렇게 보니까 잘 달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잘 달렸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건 그대로 달면 됩니다, 소매를. 지 이렇게 봐도 여기가 이렇게 봐도 잘 달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는 선을 맞춰주니까 이게 곡선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소매가 클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접어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수성집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일반 양복점이나 정품옷을 만드는 데 이렇게 만면 되겠죠. 소매를 이렇게 어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맞춤이나 이런 옷들은 이렇게 만면 안됩니다. 수성집에서만 가능한 거죠. 잖아요. 최대 넣는 데까지 좀 넣주겠습니다. 이 정도는 한칸늘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물이 되게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노루발을 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넣어주면서 방금 만든. 거의 맞았죠? 겹치면 안되겠죠? 여러 말에 살짝살짝 움직여주면 좋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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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있는 그대로, 그대로 둥그롭게 지금 가면 됩니다. 지금 이쪽은 소매가 약간 큰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박어주겠습니다 곡선을 그대로 돌지 자연스럽게 잘 돌려줘야 됩니다. 곡선이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갔잖아요. 약간 밀린 듯 한데, 그래서 한 보겠습니다. 잘 떨어졌죠? 반대편 가겠습니다. 같은 손이 이동선이니까 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이동선은 여기가 이동선입니다, 이동선에다가. 들어가도 안되고 안들어가도 안되고 정확히 그대로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받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조금씩 줘도 됩니다. 약간 크나요? 약간 큰데요. 여기는 그냥 받겠습니다. 재미있 n e u t 저거 잃었었는데. 이쪽은 또 많네요. 저쪽에도 그냥 켜서 박아도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박았으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내가 박은 거니까. 끝까지 박을 때는요 제가 지금 곡선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를 여기는 좀 정확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선이 있잖아요 그 <웃음> 이렇게 맞춰서 이나운드를 정확하게 박아줘야지 조금만 틀어지면은 나중에 다리미질할 때 우리가 곡선이 안나오니다 일번 말로는 암마이라 고 그러죠. 암마이. 암마이 고로시 할 때에 곡선이안 나와요. 여기 박을 때좀더 헷갈리는데 이건 이렇게 넣어주고 이건 빼주는 겁니다. 노릇을 들고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방을. 그래서 여기까지 맞추면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 끝나는 부분. 여기 부분. h huh? u 거기서 쉬다 보면서 미리서 거기를 완전히 잘라놓은 거예요. 동그랗게 곡선을 맞춰놓은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천천히 반대편인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밀어 넣어주면서 밑에 치는 빼주면서 밀어 넣어주면서 빼주면서 여기까지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잘 만져줘야 되는데 땅눌러야지 지금 많이 눌러줘야지 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잘 나와야 니다 괜찮죠? 아, 가려지면 곡선이 이렇게 딱잘 나와야 되니다 곡선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스케치가 지금 떠졌잖아요. 손으로 뜬게 아니고 기계로 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뜨겠습니다 이렇게. 소면도 잘 달렸고요. 영토 손에 잘 달렸잖아요. 교에도잘 나왔습니다. 손님이 오시면은 입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단추를 풀었을 때 양복은 이 정도 이렇게 벌어져야 정상입니다.